네, 고군입니다. 여기 지금 글램비, 바로 오션뷰 앞에 현장인데, 지금 요쪽 부지를 새롭게 저희가 세팅을 할까, 지금 이제 협의 중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뭐 옛날식 이제 뭐, 그래, 그렇죠? 저 말만 카라반인, 음, 카라반 글램핑이 열대가 위치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여기 글램비, 글램핑도는 새롭게 이렇게 다 리뉴얼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컨셉이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뷰가 뚫려 있어서 여기를 좀 새롭게 카라반을 예쁘게 저희 걸로 세팅을 하면 어, 요 글램비에서도 좋고 글램비 손님도 저희 쪽으로 인입을 할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카라반 상태는 뭐 손님을 받고 뭐 하고 할 상황이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잠겨있네 그래서 지금 콜라보로 이 부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얘는다 빼버려야겠죠. 이거는 뭐 마리카라반이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랑 겹치지가 않아야 되는데 저 뒤쪽은 벽을 좀 쌓아야 될것 같고 이쪽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리동인 거죠, 이쪽이. 여기가 지금 매점 겸 관리동으로 쓰고 있고, 뭐, 바로 앞이 바닷가니까, 어, 이 사무실 정도도 이모델링을싹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할리우드, 아, 펜션 전경이에요 저기 케이블 오는 거랑 요트 선착장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고 예, 대표님 사무실에 에리바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게 저도 엄청 탐냈던 모델인데 어, 요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어, 소장용이지 상태 너무 깔끔하죠. 이거 한번 자작나무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에서 겉에도 이렇게 새로 도색을 해서 요게 근래 경매 사이트에서 이 에리바퍽이 같은 디자인을 나온 게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갖고 오기가 뭐 쉽지가 않죠. 자 장난감을 이렇게 건물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빼지도 못해요. 베이비, <웃음> 베이비. 여기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야, 이거 여기서 파티 한번 하면은 끝내주겠는데요, 대표님? 네? 야, 대관하고 싶네. 오늘 여기 글렌비 제부도 글렌비 왔고요. 여기 글램뷰, 농부 네 대표님이시고 아 농부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대표는 <웃음> 아니고 네. 농부입니다 맞아요 네. 요새 여기 케이블카 타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웃음> 여기 제부도는 여기 대표님 땅을 밟지 않고 어, 건너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같이 카라반 수입하고 콜라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 저 위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어 지금 이제 펜션으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펜션, 할리우드 네, 펜션. 할리우드 펜션 하실 수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할지 뭐는 뭐 예정이긴 한데 카라반들이 저희가 같이 수입했던 카라반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리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예. 네, 타버트 이것도 휘기 모델이죠. 그리고 저랑 같이 가져왔던 바이오드. 어, 저희 캠핑장에 있는 것보다 상태가 더 좋아요. 근데 뭐, 지금 대표님이 어, 저한테 안 넘기고 계셔가지고, 네. <웃음> 내부도 이렇게 상태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지금 그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 그 밑에 그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대부도 글램비 옆에 헬로우죠? 아 아, 아 거기요? 네. 해안길 64. 아, 해안길 64. 거기 카페 옆에 지금 부지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피크닉 존도 같이 피크닉 카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저희가 뭐 컨설팅 겸뭐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셔가지고. <웃음> 네? 제 주업은 농사짓는 건데 네. 제가 농사짓기엔 너무 심심해서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네요 <웃음> 뭐 우리네 캠지기들이 원래 다 그렇게 시작을 <웃음>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타프 사이즈도 재러 왔고 어떻게 구상을 할지 대표님하고 좀 회의도 나눠보고 일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가평에도 벌려놨고 오늘 오전에는 영종도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산에만 있다가 이제 바닷길로 좀 나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좋은 관계를, 네, 네, 네. 우리 만난 지도 꽤 <웃음> 오래 되긴 했는데, 그죠 <웃음> 네. 우리 언제 이제 곧 뭉칩니다. <웃음> 네, 캐모네와 글렌비 콜라보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실게요.